나로가지야 합니다. 네? 나는 지금까지 잘 했으니까, 나는 채무한다. 그때부 소리 계속 안 됩니다. 잘 하기는 모르 잘해. 계시록 가감하면 채무 못 한다 했는데, 가감하지 않으려는 아니죠. 그래도 천국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는 채무 못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계시록이라는 특이한 이 내용, 이 말씀 마음에 기로하고 그러다니는 성격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에 있어서 나에게 죽을 이 사람을 이 생명으로 살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참으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돼요 모르는 거로 모르는 거 하고 모르는 건 알리 달라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 이 사람이 가르치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러 합니다. 그런데, 어,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저, 신천지 사람에게 가서, 당신 이거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무나 신천지 사람이라면 물어보면 이거 다알것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말만 신앙인이고, 그러이라도 사실은 아니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시로 입장에서 22장 끝을 같이 자기 몸에 기요했더라면다 알고 있는. 기록했다는것은일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말씀의 실체가 돼야 되죠 그래야 언제 어디실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야 되죠 누가 와서 질문하든지 누가 와서 말하든지 답해 줄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입에서 힘을 구할 수있도 사람이 그때 됐나고 그런 사람이라야 개사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다 개사자이다 말만하고 성경하고는 남이고 경거하라면거기말이란정하고그 놈은 안 되지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모를까요? 거짓말 한지 대치류를 말하는지 하나님모르시겠느냐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 마음 바꾸고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자기가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그래야 합니다 이 더더욱의 게시록 같은 거는 1장에서 2장까지 자기 몸에 다 기록이 돼야 돼. 어 이거 기록하면 뭐 합니까? 기록된다고 해서 저부가안 그렇습니다 기록하는 거는 물론이고 어, 여기에 기록게 있는 실체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 마귀가 나타났는데도 마귀에게 가요 좋고하고 마귀의 뜻대로 하게 되면 이거 알아 다고 보색에서 아요 보섭니다. 계시로로 전달하게 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군사도 있고 마귀 군사도 있습니다. 구분이 되죠잘 알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하는 마귀하고는 사와서 말로라라도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티면은 평화나라가 이루지질 않습니다. 이게야게요. 그 때문에 계시로 2장 3장에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기라 이기라 이기라 하지않랬어요이기마 이거 이거 이거 죽이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돼요. 이길 날이가 내가, 내가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의 무장이 단단히 되어야 이기지 6 0 0 0년도안하나님는 것을 뺏속 살아 살아 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라 면면 그러한 신뢰 없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야 이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하나하나의 실패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럼 그 실패, 나타난 실패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실계들은 마귀의 실계들도 있고 하나님의 소속의 실계들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내 성도를 지킨다 하시라도저 마귀를 알아야 지킬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를 알아야 싸워서 이기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무슨 신앙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 같이 그리스로 해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 예? 아, 그게 그렇게 신앙했다 할지라도 어. 오늘부터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 신천지인이 꼭 알아야 할 조작된 실상 오늘 주제 신천지인이 꼭 알아야 할 조작된 실상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구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신천지 구원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 천국에 들어갈 여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인가 두 번째 나는 요한계시록의 14장의 추수된 자인가 세 번째 나는 요한계시록 7장의 인을 맞은 자인가 여기서 신천지인들은 대부분이 인을 맞는 것, 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천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은 새 언약, 옛 언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새 언약은 이만희 총회장이 성취하고 이긴자가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을 통달하는 것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고 그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아는 것이 바로 인을 맞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거나 요한계시록 실상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전체 외우는 사람들은 있어도 요한계시록 실상을 다 아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요한 계시록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문제는 요한 계시록 실상의 인물들 요한 계시록의 실상 요한 계시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요한 계시록 실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실상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열두 집화에 소속된 자인가 계시록 14장의 열두 집화는 혈육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집화가 아닙니다 야고부 열두 아들과 관련된 혈육에 의한 열두 집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은 자인가 여섯 번째 나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생명책 교적부에 농명된 자인가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 여섯 가지 조건을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신천지 교적부는 생명책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실상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요한계시록 실상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요한계시록을 통달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만희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만희 씨가 어떻게 신천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요한계시록 실상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만희 총회장의 설교를 듣고 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소한 그 사람이 계시로 14장 시원산에 14만 사천이죠그러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아무나 다 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로난 자들을 찾아서 주소해서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인쳐서 그 다음에는 열두 지파를 참조해서 거기에 이제. 천국과 하나님이 오신다고 계시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누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서 보 아닙니까 나는 이 성경에 나한테도자 멸망자, 본자가 있는데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누구냐 또 하나는 참으로 나는 이계시로대로 창조되었는가 그거 아닙니까 계시로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이계시로대로 나는 창조되었는가 냉정히 한번 성경 넣어놓고 알아봐야겠죠 시간만 간다고 해서 보험받고 천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살만한 자격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한번 하인을 해봐야죠 그냥 교회만 가만 천국간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가리해야할 것입니다 이 계시로 가가마마 천국 못간나마못 가는 겁니다 계시로 다가감하고도 아무지도 안던지 하고 천국 간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 그래도 천국 간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야 할까요? 누가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했는가? 이말 자기 말이지! 자기 말! 손안 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아무리 이래 해도 맞안 않는 건은맞안 않는 것입니다 맞을 면은 맞아야 돼이 꼬로 성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건있어서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지극히 거룩한 성입니다. 그런데 부정이 떡에 함께 끼어들어서 살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마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그래, 맞아. 이는다 아느냐? 그렇게 물어볼 거필요 예, 네, 물어보세요.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 개시록 이렇게 봐야 몇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의 기록을 하고 이 계시록에 이것을 내 마음의 기로 하고 걸어다니는 계시록 책이 되어야 되죠 그래 하지 않았까요 생명함 요한복음 일장일절에 1절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 말씀은 꼭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짓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니만큼 이계시록은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한 시대가 창조되는 것이 이계시록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사람도 새로운 시대에 구원받아서 남만하게 될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과 이천국 영생이 여러분들 1 0 자리입니까? 1 0원 자리입니까? 응망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천국과 영생이 이것을 얻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하 안에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있어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역사라고 하는 이계시로 하나는 내 몸에 기록을 해서 내가 걸어다니는 책이 되어 되겠다 이런 각오로 하고 한나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또 천리 말리 거기에 성경을 통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이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신앙을 해야 천국을 보다 아닙니까? 네? 천국이 좋다 이 생각을 하고 천국의 박 말하는 사람들이 껄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이 쓰러져도 그런 사람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보거나 땅이 보거나 정말 신앙이 더 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달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신 신천지 청년들 두명이 상담을 받고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한 명의 신천지 청년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부터 1월 26일까지 이렇게 신천지 청년들을 상담해서 두 명의 신천지 청년들이 상담을 받고 탈퇴를 했습니다 신천지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실상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천지 청년들이나 신천지인들 중에 요한계시록의 실상 특히 실상의 인물들이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신천지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 평균적으로 15일에서 20일 정도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거의 어떤 얘기를 해도 신천지 청년들이나 신천지인들은 상담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셋째 날 되면 정신이 돌아옵니다. 오늘 주제 신천지인이 꼭 알아야 할 조작된 실상의 인물 이만희씨가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 실상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희씨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요한계시록 실상이 무엇인지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만희씨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요한계시록 실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씨가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만희 씨가 죽고 난 후에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 씨를 제외한 신천지 강사, 신천지 집파장그 누구도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실상의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실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그 실상의 인물들이 계속 바뀝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을 모르면서 신천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은 가짜 신도인가 염소인가 실상에 대한 검증만 정확하게 했어도 그들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만희는 구원자가 될수 없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그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만이 교주가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읽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천지에서 구원 받으려면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실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 요한 계시록에 보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요한은 길 예비 사자격의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장 어린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을 세 요한 이만이 이긴 자 이만이 약속의 목자 이만이로 바꿔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신천지인들과 많은 신천지 청년들이 저와 상담을 하는데 아직까지 요한계시록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신천지인이나 신천지 청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천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요한계시록을 통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요한계시록 실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 그리고 집파장들은 신천지 청년들이나 신천지인들에게 요한계시록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실상과 실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요한계시록 실상을 통달하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실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요한을 세요한, 이만희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 요한이 책을 받아 먹는데 이 책을 받아 먹은 게 2000년 전에 밤모섬 동굴에서 요한이 책을 받아 먹은 것이 아니고 세요한이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가 밤모섬 장막성전에서 책을 받아 먹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책을 받아 먹은 장소는 밤모섬이라고 하는 장막성전이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는 장막성전에서 책을 받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 청년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어디서 책을 받아 먹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에 요한이라는 이 인물이 나오면 세 요한 이만희 이긴자 이만희 약속의 목자 이만희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배도자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배도자의 비밀 여기서 배도자는 유제열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배도의 비밀 여기서 배도자는 유재열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배도의 비밀에서 배도자 유재열 그리고 계시록 17장 7절에 멸망자의 비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 멸망자의 비밀이 나옵니다 멸망자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 계시록 17장 7절에 배, 멸망자의 비밀 여기에 멸망자는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 일곱머리 열불 열, 일곱목사와 일곱 열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게시록 10장 7절에 구원자의 비밀 일곱나팔 이만희 교주를 의미합니다. 신천지는 게시록을 읽을 때 인명 지명 이 비율을 알아야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요한 게시록의 내용 요한 게시록의 실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게시록 1장 20절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사자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사자. 신천지는 이 에베소 교회, 서머학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실제 교회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이 일곱 교회를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제가 불러주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 첫 장막에 유재열 서문학교의 정창래, 버가목교회 신정환, 두아디라교회 김영애 사독교회 백만봉, 빌라델비아교회 신광일, 라오디게아교회 김창도, 신천지 요한 계시록을 실상을 가르친 인물 중에 윤요한. 지파장이라고 하는 유은 요한 지파장이 요한계시록 실상에 대해서 가르쳤고 김영록이라고 하는 교육장이 요한계시록 실상에 대해서 가르쳤고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 실상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실상의 이 인물들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변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사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의 인물들이 계속 바뀐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래도 요한계시록 실상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의 실상의 인물을 모르면 이만희씨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 청년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실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다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꼭 요한계시록 실상의 인물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유재열, 서문학교의 정창래, 버가모 교회 신정환, 두아디라 김영애 사대교회 백만봉, 빌라델비아 신광일, 라오디게아 교회 김창도 이렇게 실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꼭 적어놓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실상의 인물들이 계속 바뀌어왔고 또 앞으로 이 실상의 인물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게시록 1 1장에두 증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이만희 홍종효입니다 게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실상은 이만희 홍종효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여자와 남자아이 사내아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는 첫 장막에 유재열 그리고 남자아이는 이만희입니다. 요한 계시록 12장의 실상에서 여자와 남자아이는 같은 편입니다. 같은 소속입니다. 그러나 실상에서 유재열과 이만희씨는 서로 고소고발하고 결국은 깜방에 가게 됩니다. 여자는 유재열이고 남자아이는 이만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록 5장에 7불이 나옵니다. 7불.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실상의 인물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만희 총회장님이 천지창조라는 책 190쪽에 이 실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190쪽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190쪽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언서는 이룬 실상에 대한 증거 서류가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애언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도 그 실상을 알수 없다 애언을 읽을 때나 실상을 확인할 때는 육하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만희 교주의 말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가르침입니다 신천지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언을 읽을 때나 실상을 확인할 때는 육하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한다 예언대로 나타난 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긴 자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이 천지창조 190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실상에 대해서 몰랐다면 오늘 실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유재열 첫장막의 유재열 남자는 이만이 게시록 5장의 일곱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시록 5장 일곱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준비하셔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뿔의 실상의 인물입니다 홍종효, 이창호, 장희문, 이창선, 이종호, 박영진, 신문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나오는 일곱뿔의 실상의 인물입니다 홍종효, 이창호, 장희문 이 찬선, 이 종호, 박영진, 신문배. 다음은 계시록 6장의 일곱째 나팔,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의 실상의 인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만이 홍종효, 이창호, 장희문, 이정환, 박영진, 문옥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만이 홍종효, 이창호, 장희문, 이정환, 박영진, 문옥순 이렇게 꼭 여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7장에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의 실상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홍종효, 지재섭, 양을규, 김대원, 이종호, 심재권 여기도 역시 실상의 인물들이 계속 바뀝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외워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 요한계시록 실상의 인물입니다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요한계시록 실상에 대해서 열두 지파장이나 신천지 강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실상의 인물에 대해서 신천지인들에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서 요한계시록 실상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교주 신천지 열두 지파장 그리고 강사들이 이렇게 신천지인들에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종교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 대접, 이만희, 홍종효, 지재섭, 양을규, 김대원, 이종호, 심재권. 계시록 6장에 네 말의 실상에 대해, 실상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6장, 네 말이 나옵니다. 이만희, 백마, 신, 상훈, 이찬선, 신문배, 계시록 6장에 네 말의 실상의 인물들입니다. 이만희 신상훈, 이찬선, 심문배. 계시록 13장 2절에 두 뿔이 나옵니다. 두 뿔. 최병준, 이춘희, 이희춘. 최병준, 이희춘이 계시록 13장에 두 뿔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나옵니다.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에서는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가 목사 그리고 1981년 9월 20일 14시에 나오는 임직식에 참여한 10명의 장로들이 열뿔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곱 머리 실상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탁성왕 김정두, 김봉관, 한의택 원세호 백동섭 탕명환 일곱 목사가 일곱머리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일곱머리 열뿔은 일곱머리와 열뿔은 붙어있는 한 존재이고 이 사탄을 얘기합니다 일곱머리 열뿔은 일곱머리 열뿔을 가진 짐승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지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머리 열뿔 머리가 좋은 그리고 열불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을, 사탄을 말하는 거지 일곱 목사와 열명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머리 탁성환 김정두 김봉관 한의택 원세호 백동섭 탕명환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곱머리라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탁성환 목사, 김정두 목사, 김봉관 목사, 한혜택 목사, 원세호 목사, 백동선 목사, 탕명한 목사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계시록 13장의 일곱 머리라고 이렇게 실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일곱 뿔입니다 일곱 뿔. 김정수, 장로, 김창호, 라병준, 정규호, 박수은, 원용신, 조대... 조드... 조태영, 김선화, 김성은, 김재안 하지만 중요한 건 이날 참여한 장로는 10명이 아닙니다 13명입니다 김정수, 김창호, 라병준, 정규호, 박수훈 원용신, 조태영, 김선화, 김성은, 김재안 이 장로가 10뿌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이 탕명환 탁성환 땅의 짐승을 오평호라고 했다가 탁명환 탁성환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신천지 이 땅의 짐승은 짐승의 실상은 땅의 짐승의 실상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 실상에 대해서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만희 총회장이 계속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 그리고 신천지 강사들과 신천지 열두 집화장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실상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의 인물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은 계속 변개되었습니다.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요한계시록 실상의 인물에 대해서 신천지 강사들에게 물어보고 신천지 열두 집화장들에게 물어보고 이만희 교주가 죽기 전에 이만희 교주에게 직접 요한계시록 실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인 여러분 요한계시록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만희 교주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만희 교주의 인생이 정말 요한계시록 실상과 관계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치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이 계시가 예수님의 계시인지 사단의 계시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은 종교사기입니다 조작된 실상입니다 성경은 봉함되지 않았습니다 애언이 봉함되었다고 라 하면 애언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 애언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애언의 내용을 알았을 때야 애언의 내용을 알았을 때그 애언에 그 애언은 그 가치가 있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애언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이 교주의 요한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봉함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교주의 요한계시록 실상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의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 구원자 이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대한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종교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만들기 전에 이만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는 박태선이라는 전도관에서 10년, 유재열 첫장막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3년 그리고 통일교 출신들과 함께 있었고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탈퇴 후에도 통일교 출신들과 어울렸고, 모경득과도 어울렸고, 재창족교회의 교주 백만봉교회에서 열두 제자의 신분으로 백만봉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국정교회라고 하는 탕명환 소장의 탕명환 목사님이 운영하는 국정교회에도 자신이 잠깐 다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조작된 종교사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 실상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설교 내용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시으로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시가열지 신은 예수님이 뿌리 무슨 시뿌니까 하나님 시뿌요 그래 예수님이 계리 어떻게 나뿌 시에 하 하나님의 나라 기한다고계시장에계시습니까 그래 그렇게 의 소리가 그렇게 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 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이를 하나 밥을 먹으나 물을 하나 이 말씀 내 마음에 기록을 하고 내 자신이 성경 책이 되자 계시록 책이 되자 내 자신이 걸어다녀나 말씀이 되자 그만한 가고 그만한 노력도 없이 행복한다. 천국 천국이 1분자리 천국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밥을 굶어서만 굶었지 말씀을 버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은 다 먹어야 해요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도 없이 무조건 처보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야죠. 그, 개시록에 그 오장에는 하나님의 손에 책에 있지만은 이거를 일곱인으로 책에 동화해, 동의나서요.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이 돼서 그 책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예수님이 취했고 예수님이 그 취해서 일곱인 띠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러하니 그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이 그걸 보고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서 책의 내용을 이룬 것이라고 다 아는 사람 은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 여기 필리핀에 여러 차례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성경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한번한 한 적이 있긴 있어요 미국에 있는 분이 자기가 마태 24장에 대해서 내보고 하라 그래서 그때 그거 한번 했을 적이 있어요 마태 이시사장만 성경이 아니 그래서 우리는 마태의 이시사장이든 게시록이든 그것을 전부 다그 뜻도 알고 내용도 다 안다고 하자 그러나 그 실체가 어떤 것이라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루지 않았다면 예언 뿐이고 실체는 없을 것입니다 이루었을 때에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체가 있을 수 있죠 실체가. 계시록의 2장 3장의 일곱 사자를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씌웠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또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저자들에게 회개의 편지를 보내라 그리고 그 사람인 저 예수님 말 듣고 편지를 보냈죠 그래 보냈는데 그들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육신대의 실체가 나타났을 적에는 이렇게 하는 실체들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편지하는 자도 있고 편지 받는 자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괴시로 1장에서 저 22장까지 예언도 실체도 다 알고 있어요 예언과 실체들을 다 안다 하지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거기에는 마귀의 군사도 목자도 다 있어요 하나님의 목자도 있고 그런데 전쟁도 하죠 싸기도 하죠 그래서 이기라 이기라 이 말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라고 그런데 괴시로 12장에는 사와서 이겼죠 그 사와서 이긴 자들이 대시로 15장에 거기 있는데 거기 하나님도 계시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추수하고 인쳐서 열두치파를 창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새 나라인 것입니다 약속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요 사람들이 약속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천국하고 싶고 다 천국에 가서 영경하고 싶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한개라도안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을 하면 천국 못 간다 했더니 한개라도안 하면 안 되죠. 다 진천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됐습니까? 몰라도 그만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놓고 올바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시간부터 라도